네, 안녕하세요. 이큰타로입니다. 아유, 삐뚤어졌네. 음, 오늘은 어, 답답한 우리 관계, 음, 답답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펼쳐질 것인지 어, 여러분들과 어, 이제 타로 리딩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번호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여기서 고를 수 있는게 없다 라고 싶으시면은 그냥 무조건 5번을 짚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5번 카드는 안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특별히 옛날에 이렇게 책 사면 별책부로 물건을 사면 많이 사면 덤이 나오죠 네, 덤으로 한번 봐드릴 테니까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고를 실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고를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여기서 어 집중하시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집중하시고, 자, 들어가시죠. 짜잔, 골라주세요. 자, 순서대로 1 번서부터 에 리딩. 음, 만약에 못 고르신 분 있다면 잠깐 정제 놓고 고르시면 돼요. 자, 일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카드 선택해주신 파란색 분들, 자, 어이고, 처음부터 신성치가 않죠 네. 음. 여기 나오나요? 음. 자 어디 봅시다 헤어지셨어요? 아니면 싸우셨어요? 네 나의 이상형인 그 사람과 음. 왜 싸우셨을까 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었나? 음. 상대방은 본인의 이상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잠깐 제가 어 정지, 일시 정지를 하고서 다시 할게요. 왜냐면 제가 안경을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안경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그림자가 지네요. <웃음> 양해 부탁합니다. 그림자 뗐지? 자, 뭐 때문에 어이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웃음> 어 지금 현재 그 뭐지 냉전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 일단 싸우셔가지고 어, 헤어지셨던 분들 헤어져 헤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을 거의 거반 거반 추스리고 있는데. 어, 우리 1번 분들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상대방은 1번 어, 분들이 굉장히 1번 분들을 파랑새라고 할게요. 우리 파랑새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내마음에쏙 드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음, 외모도 그렇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여서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고 쓰러져 있는지 한번 보조카드를 볼게요. 음, 처음부터 갈등구조가 나오는데? 왜 갈등이 생겼을까? 어디? 뭐, 무슨 일인지 한번 찾아 봅시다. 음, 방향이 달랐나요? 원하는 방향? 음, 그 사람은 나의 이상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싸이의 연예인이라는 노래가 있죠. 넌 나의 연예인, 연예인이 돼요. 음. 아, <웃음> 아, 이제 좀 말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네. 그 연말에 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칼든 자보다 붙든 자가 더 무섭다고. 그리고이 혀에는 칼이 달려서 마음을 베인다고. 그니까, 마음의 상처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하던 거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응? 음? 나의 드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어, 진짜 알콩달콩 우리 관계를 갖다가 정말 아름답게, 예쁘고 아름답게 끌고 나,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거는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파랑새 분들이. 음, 이미 헤어졌어. 음, 그니까, 맞아요. 상대방에, 어, 이렇게 말하면, 뭐, 조금 서운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부부가 막 싸우는데, 내가 내 남자 혹은 내 여자를 막야 이렇게 어 너는 뭐 너무 뭐 생각이 없어 뭐 했어 막 나쁜 말을 막 하고 막 거친 말을 해도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그래야 너야 헤어져 당장 헤어져 아이 뭐 그런 그런 게다 있어 하고 하면 오히려 승질나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 자기는 응 이런 이런 게 이런 게 좋아 응 얼마나 다를 사랑해줬는데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헤어지란 막 얘기해 줬던 주변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잘해봐라 너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봐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음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나오고 현실에서 나오니까 드라마로 만들어졌겠죠. 암튼 그래요. 지금 제가 우리 파랑새 분들의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 봐 말을 되게 순화하는 건데 정말 마음을 후벼파는 말들을 많이 했네요. 아 진짜 나쁜 음, 나쁜 음. 마음을 후벼 막 팠어요. 그래서 어,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이 두근거림, 설레임 어, 알콩달콩한 미래가 음, 산상조각이 났다. 가슴을 베었다. 근데 이미 헤어진지 꽤된것 같아요. 꽤된것 같고 어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우리 파랑새 분들은 아, 그래, 내 짝이 아니었던 거야. 고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사이드로는 그래, 그냥 나도 내 인생 가자. 나 좋다는 사람하고, 그냥 얘 깨끗이 정리하고, 그래, 얘 만났을 적에 얘가 너무 집착이 심해서, 내가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어, 치마도 뭐, 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진짜 핫한 치마도 한번 입고, 클럽도 가고, 실컷 놀자. 응. 그렇게 생각,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아요. 응?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러지 말라. 이거는 비단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년, 중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다 비슷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 진짜 푸샤도 한번 이렇게 보고, 괜히 한번 나도 바꿔보고. 막 이러고 계신분? 음. 그러면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아. 음. 아이고. 어떻게 이분하고 계속 가시고 싶으신거야? 아니면은 음. 그냥 지금, 할 일도 많잖아요.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거 갖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고, 그냥, 마음은 이러고 싶어요. 그냥, 나도, 응, 그래. 나도 그냥, 뭐, 너 아니면 사, 남자 없냐, 너 아니면 여자 없냐, 이런 식으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음, 주변에서도, 야, 야, 너, 그냥, 다른 사람 만나. 그러니까 주변에 이게 사람들이 많아요 이 주변에 근데 어떤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야 그러지 말고 다른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 만나봤다가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뭐, 뭐하러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응?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염탐하면 염탐 할수록 그냥 어 혹시 이미 그분은 다른 사람이 생겨서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번 마음이 상하실 수 있어요. 음 그분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맴짓 맴짓 음. 음. 이분은 이미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이미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파랑새님. 분들께서만 아직 감정정리가 덜 되신게 아닌가 어. 음. 어떡하죠? 어. 지금 현재 이 파랑새 분 께서 생각하시는 이분은 정말 멋진 여자가 주변에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어, 여기 제외 제외한다는 지금 카드를 내가 보고 있는데 제외가 안 돼요. 제외가, 아, 제외 카드가 안 나오네. 음, 만약에 제외 카드가 나왔으면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파랑새 분들일 텐데. 제외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요 어,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이분을 다시 잡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셨나요 액션을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다 마음의 상처를 또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 결과를 보신 분들은 이미 마음의 데미지를 많이 또한 번의 데미지를 입었고 날카롭게 한번 입었고 만일 내가 한번 연락해볼까? 내가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해볼까?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그럴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미안할 거 없어요. 여러, 상처는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여려. 상처를 받았다는 건여리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연락을 하게 되면 또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된다. 음. 뭔가 계약하시고 갈신것 같은데 음, 마음을 받아주지 않네요. 관심이 없고 다. 여러분들에게 퇴포케드려서 정말 죄송한 것 같아요 어, 카드가 왜 이렇게 무겁게 나오지? 음. 또 똑같은 카드가 또 나오네 음. <웃음> 여러분 어, <웃음> 그래요 인간관계는 그내 입안에 있는 혀도 가끔 내 실수로 깨물잖아요 그리고 가, 가끔은 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물며 상대방의 마음일까 내가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열정을 쏟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 손을 떠나간 거는 어 발보둥 침은 칠수록 내 자신만 더 비참해질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본인의 자신을 조금 더 아끼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 자신을 나처럼 사랑해 주겠냐 이거죠. 음. 자 그러면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조금 더 힘내시고 일단은 음, 자기 마음부터 추스리는 그... 추스리는 게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인연은 꼭 계절과 같아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아 여름이 오면 예, 봄의 꽃들은 지고, 이제 나무의 녹음이 무성해지죠. 그럼 가을이 오면 그 가을에 이제 그봄 여름에 무성해졌던 것이 다 떨어져요.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 아,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 아, 너무 춥다. 저 나무에 잎이 필까? 내, 내 정원에 다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까? 라는 그, 어, 허탈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인생이란 것은 어김없이 또다시 봄이 찾아오고 또다시 잎이, 어, 무성해져요. 또 다른 인연이 내 앞에, 응? 내 앞에 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거의 인연에 매달려서 내 자신을 스스로 상책이 내지 마시고, 그리고, 어, 그한 번에 똑절, 감정이라는 게한 번에 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푸셔도 볼수 있고, 어떻게 지내나 근황 체크를 할수 있어요. 음. 근데 근황 체크하는 도중에, 뭐, 좀 나를 슬프게 하는,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소식이 들렸다고 해서, 너무, 음, 프레스 되지 마시고, 이 텐소드는요, 이 아픈 시기가 지나가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 스칼렛알레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스카렛이 그러잖아요. 내일의 태양은, 음, 또, 또다시 떠오른다. 자, 여러분들의 내일의 태양은 또다시 떠오를 겁니다. 자, 기운 내시고, 1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 음, 좀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은 보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일의 태양은 떠오른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3, 현명하고 슬기롭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실 거라 믿고,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여러분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우리 2번 카드 선택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어떤 내용이 나왔나? 자, 어이구. 음.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음. 일단은 카드가 썩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딱 액면으로 봤을땐 이 카드 이 카드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어 여기서 보면 음, 상대방이 굉장히 포수적이신 분이었나요 아니면 뭐 그런거 있잖아요 만인의 남자? 본인의 이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음. 뭐 이런 카드가 나오면 보통 그래요 뭐 여, 연상의 뭐 남자 그 나이 차이가 많이지는 음? 연상의 여자 뭐 이렇게 그런데 어, 꼭 굳이 그렇게 한정지를 필요는 없고 뭐 아니면은 뭐나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뭐 생각이 뭐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음. 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뭐, 이, 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다 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생기고, 뭐, 음, 뭐 나이는 어린데, 뭐, 애 늙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도, 어, 박애주이자 음, 사랑이 많다? 근데 본인은, 아, 나는 아니야. 나는 깔끔해. 음, 야, 내가 얼마나, 음? 선이 분명한데, 음, 잘나신 분. 그니까, 겉으로는 잘났는데 실속은 없다라고 보면 되죠. 음. 그러면서 은근히, 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수 있다. 음. 그니까, 야, 내가 어디 어디 다녀. 나이, 나이 되신 분 같으면, 아이고, 저기, 마, 저기, 마, 여사님. 제가 이래봬도, 어? 왕년에 뭐 한가닥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 사업도 잘 굴러가요. 왜냐면 요즘에 재혼 커플도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들, 들었던 늙었던 아 죄송합니다. 늙었던 치소 음, 싹 기억에서 지어주세요. 나이가 젊던 나이가 있던 음, 아니면 돌아, 아, 돌싱이든 아니면 아 싱글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났던 그분은 음, 일단 자기 주장으로는 음, 자기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안을 삐죽고 보면 두 글자로 음, get 덜, 음, 덜. 오히려 여러분이 더 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 골드미스, 음. 그리고 더 어, 자상하고 남을 배려해 줄수 있는 어, 성품의 소유자라고 보여져요. 이분이 외관상 자기를 굉장히 멋지게 포장했을 수 있어요. 음. 뭐 그거 뭐 일일이 뭐 호구조사 들어갈 수 있나요? 모르는 거지. 뭐 어카운트 따뭐 그거 할수 있나요? 못하는 거지. 음. 맞아요. 이분이 자기의 지위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어필해 가지고 이 관계가 시작됐을 수 있어요. 음. 굉장히 부풀렸네요. 뭐 부풀려도 적당히 부풀려야지. 음.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예수께서 빵빵 음 다섯 빵 개와 물고기 두 개로 그냥 몇천명 먹이는 기적도 아니고 굉장히 부풀렸네 음 말로는 뭐 강남에다 빌딩도 짓겠어요. 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들통이 났나 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말을 받아줄 기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오, 저에게 멋있는 남자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자, 음.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쵸? 음. 이 저기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다고 해서 너는 내 운명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꼼꼼히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관찰해 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음. 관찰한 결과 음. 나가리 됐어 이렇게 된 거죠. 음. 맞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총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알아봤네요. 음. 인터넷 뭐 서치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한다는 뭐 직업에 대해서 뭐서부터 촥막 음. 그래서 한번 싸우 싸 싸우, 싸웠었던 것 같아요. 야, 너 니가 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거 다 어, 저기잖아. 어, 뭐 이분은 아니야. 내가 그 솔직히 야 너가 너도 나잘 보이려고 너도 내숭 떨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나도 너한테 잘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좋은 점만 말았던 분이야. 세상에 누가 나쁜 점을 갖다 처음부터 오픈해 놓고서 사람을 사귀냐?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 응? 너는 너도. 단점 많잖아. 그거 처음부터 오픈했으면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발전이 됐을까? 아, 또 말은 또 너무 잘해, 인사람. 말은 너무 잘한다. 청산 유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종자가 많았나? 아, 까보니까 여자도 많아, 주변에. 물론 그 여자들이 다 깊은 관계라고 볼순 없지만, 음. 아, 미래에 대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랑했긴 했네요, 쌍방 다. 둘이 좋아했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됐지. 그렇지만, 이게 사랑 갖고서는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은. 어떻게 사람이 사랑만 먹고 사냐. 네가 했던 말들이 다, 응? 뻥이 있었는데, 커봐. 어? 너 뭐? 나뿐이라고?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야, 너내 친구가 너 어디 어디서 너 봤다는데? 아니면 또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옆집에 김 여사가 저기 이사장님 어디서 봤다는데요. 뭐, 그런데 어. 어떤 분하고 같이 있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응? 뭐 나, 어, 뭐 그대의 사랑은 나쁘리라며 이런 어디서 약을 팔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요. 왜냐면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 이 사람의 어, 다크 사이드 부분을. 음. 있다는 거. 그 다크사이드를 사람이 어떻게 해. 온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 알고 봤더니 뭐 빚도 많네 나가야 될 것도 태산이네 어? 100을 보면 뭐해 200이 나가는데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관계는 무너졌다 여러, 여러, 여러분들이 칼을 든것 같아요 칼을 빼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잔해는 남아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들으실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인데 그냥 딱 싹둑 잘라버리고 새 출발하면 되지. 뭐그미련스럽게 질질질질 끌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어째 그게 또 끊어지나요? 지진이네도 잔여라는 아, 저기 막 잔여라는 게 있는데 지진 한번 크게 나봐요. 주변에서 며칠 동안 계속 잔 지진들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 한번 딱 끊었다고 해서 그게 또 끊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 걸려야 잊혀지는 것들이다. 무려 이 사람한테 헛벙이 있었을지 몰라도 응? 있었을지 몰라도 응? 어, 나눴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나눴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갖다가 완만하게 풀어보려고 애를 쓰셨다라고 카드는 말해주네요. 아이고 추억이 많네 이분들은 원래 이러시게말 잘하고 응? 막 네. 아, 능력도 좋고 몰라 본인 주장이 능력이 좋다는 거니까 좋다고 믿어야겠죠. 음. 아, 실제적으로는 안될 수도 있지만 누가 나, 나 거지하고서 만나요 안 그렇지 부풀리죠.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음, 그 그냥 그 사랑이 꽃피던 시절 같이 다녔던 맛집 음, 같이 다녔던 맛집 재밌게 보냈던 그 추억들이 너무 많다 그래도 교제 기간이 꽤 됐다 음, 라고 봐요 음. 예, 또, 또 심사숙고하는 카드가 또 나왔네 음, 심사숙고한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분하고 다시 재회하고 싶으세요? 음, 재회하고 싶으세요? 본인인지 잘 모르잖아 본인의 마음을 재회를 하기 원한다면 재회는 돼요 음,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분은 어엄변이 어, 아주 능해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사람 음. 누구나 다한번 들어면 혹할 수 있고 아주 친한 능 의령, 친한 능력도 좋고 음. 아 어. 개중에는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음, 다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만나야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더러는 추억에 잠겨서 음? 그냥 그 뭐죠? 약간 우울하신 분들도 있겠고 카드가 그렇게 말해줘요. 음. 아니면 이세 개가 동시에 다 오신 분도 있겠고 음. 판단한 여러분의 몫이에요. 음,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어떻게 한 사람만 사귀겠습니까? 어, 나의 마지막 연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어, 미련이, 여기는 또 끊지 못해요. 굉장히 어, 미련이 많이 남아. 어, 미련이 많이 남아요. 지금 뭐 친구분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뭐 생맥주도 한잔하고 음. 뭐 나이 드신 분이 뭐 등산도 가고, 막 그럴 테지만, 잊기 위해서 음, 그렇게 하겠지만, 음, 그래도 마음은 많이 남아 있다. 음. 그래서 이번 카드의 해답은 뭘까요? 음. 뭐저 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물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본인이 결정을 못 내리니까. 근데 그거는 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성격이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쪽, 저, 이 카드상에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좀더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시고 음 정같이 뜨거운 마음은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정이란 게 남아있으니까 음 정이란 게 남아있으니까 한번 이 사람과 정말 미래를 갖다가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음이 사람 어 어쩌면 씀씀이가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나왔잖아요. 대책 없다고 나왔잖아요. 대책 없다. 음. 대책이 없을 시 대책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엄지나 투덜대냐 투덜투덜 거지 투덜이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젠틀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뭐뭐 뭐, 뭐 처음부터 뭐 투덜투덜거리나 그럼 누가 좋아요? 해 어떤 여자가 좋아해 그렇죠? 음. 그러면 이분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응? 투덜이어도, 응? 가진 게 없어도, 응? 뭐, 외관상으로는 많이 벌 수도 있지. 응. 그, 어, 나한테 돈을 갖다가 진짜 코딱지만큼 쓰고 생색을 이따만 이렇게 내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이걸 갖다가, 이, 그걸 감당하고, 이 사람 뒤치다 거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어떠한 자기 확신이 들면, 음, 그때는 뭐 가야죠. 근데 그게 계속 마음이 쓰여. 내가 이거 갈수 있을까? 아, 이 사람 씀씀이가 너무 쎄. 나한테는 맨날 2인분 같은 1인분 맛집만 찾아다면서 하나씩 해서 둘이 놀아버려 면서 응? 남자들의 이상형이 뭐예요? 처음 만난 여자잖아요. 응. 그 사람들도 너무 잘 쓰는 거야. 완전 나쁜, 응?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뭐더 가는 거고 음, 나는 그 감당할 자신이 없다 본인도 지금 갈팡질팡해요 음, 반반이야 본인도 반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라고 카드는 말해줘요 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어, 지금 이 마음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음. 자 이번 카드 여러분 좋은 답이 되드릴수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답을 제가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께서 마음을 갖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은 잘하셨습니다. 새, 새 출발하세요.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할텐데 여러분 자체가 답을 정하지 못했고 향수에 너무 빠져있어. 그리고 지금 방황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을 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이 시기 지나야지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때까지 좀더 자기 성찰 플러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좀더 알아보고 이 상황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신감이 들면 가는 거고 아니면 놓는 거고 음. 그게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네요. 자 2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 무슨 고민이 있나 아이고 머리 깨지시네 이분들은 뭐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깨지실까 아이고 <웃음> 저는 남성 카드가 나왔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성이어도 음, 여성이어도 어, 약간 진취적이고 남성의 기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중성적인 이미지라 그러죠 음. 아이고 이 양반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음이 양반들 어쩌면 좋아 음. 빠져나갈수 없는 늪에 빠지셨네 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런 늪에 빠지셨네 음. 대화보다는 음. 대화보다는 몸이 너무 상대방을 기억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음. 그래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어, 딱 나오네. 이건 맞아요. 어. 그 그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사겼어, 사겼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계단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갈 수 있는데 막세 계단 네 계단 지금 점프해서 그냥 빛의 속도로 그냥 사력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올라간 케이스들. 음. 근데 그 사력을 다해서 올라간 곳이 무엇이냐 아 이거 19금인데 그냥 얘기할게요 속고갑니다 이 사람의 손길 뜨거웠던 밤들 음. 그런데 그 그렇잖아요 그 어, 오빠는 나, 나 이러려고 만나 뭐 이런거 그러면은 오빠들의 대답은 뭐예요? 야, 너니까 이러지. 응? 너를 사랑하니까 네 손도 사랑하고 응? 어, 네 눈도 사랑하고 네 입도 사랑하고 네 목도 사랑하고 응? 땅땅땅 여, 여기 여기 여기도 다 사랑하는 거지 이게 다 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설득을 해줄 수 있다. 음, 설득력, 음. 분석력 대마 이미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그냥 5장 6부까지 다 깨고 계신 분? 아참 그래서 음, <웃음> 여러분들이 어, 딜레, 딜레마에 빠졌다 과연 이 관계가 옳은 관계인가 옳은 관계인가 근데 뭐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이 파랑새 분들을 여자로 설정하고 이분을 남자로 설정했지만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같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음, 저도 리딩하는 입장이 여자기 때문에 상대를 남자라고 지정하지만 어, 본인의 남자고 상대가 여자일 수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아, 자기야 음, 우리 그때 거기 갔던 데 가서 이거 먹고 음, 우리 드랍을 쫙 하고 거기가 한 번, 응? 어때? 아 이러면 아 싫어 나 저기만 오늘은 집에 있을래? 아왜 그래? 자기야 나 자기 보고 싶어 죽겠어. 나와봐. 아 싫어. 자기 뭐밥뭐 뭐 진짜 나는 솔직히 자기하고 그런데 가면 좀 뭐랄까? 어 로맨틱. 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근데 자기는 날 갖다 맨날 데리고 가는 곳이 방구석이잖아 너도 좋아하잖아 왜 그래 그래 물론 좋아 다 좋아 그렇지만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을 때그 로맨틱한 시간의 결과가 응? 로맨틱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뜨밤을 보내고 싶어 근데 너는 나를 보면 자꾸 뜨밤만 원하잖아. 너가 나를 위해서 내주는 로맨틱한 시간을 뜨밤을 위한 거잖아. 이거예요. 음. 너는 나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나의 인간성을 좋아하는 거니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좋아하는 거니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봐요. 음, 계속 이 고민에 끝이 놓이지 않아. 여러분, 이분 좋아하시잖아요. 능력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어, 뜨거움 안 해줘가지고 깨지는 커플도 엄청 많은데. 음. 헤어질 거 아니잖아요 이 분이 로맨틱한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로맨틱한 분들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로맨틱함을 갖다가 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사랑 표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잖아 그치 사랑해요 고민할 거 없네 뭘 고민해 이 남자 사랑해요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이야 응? 맨날 파랑새야 사랑해 막막 막 장미꽃 선물하고 막막 반짝반짝한 보석 목걸이 걸어주고 막 이래야 사랑은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왜 단지 그 경상도 남자의 프로포즈가 그렇다 그잖아요. 내 아이를 낳도 뭐 이런 거죠. 먹자, 자자 뭐 이런 건데. 로맨, 이 사람이 경성도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 자기 일에서 굉장히 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두고 한눈을 팔만한 그런 사람은 어디서 여기서 한눈판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왔어.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뭘 고민해요. 자기 일하기 막 다음 스텝을 계획을 해야지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30대 20대 30대 40대 맞는 계획을 해야죠 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뭐 돌신 분들 마찬가지고 이분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을 짜야지 뭘,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음 보게 겨웠어 이거는 진짜 보게 겨웠어 음. 뭐 때문에, 뭐, 뭐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야? 뭐 때문에 도대체? 답답해, 뭐가 답답해? 뭐가 답답해? 로맨틱 그거 얼마 안 가요. 사랑의 그, 유예기간에 3년이라잖아요. 이 정신, 그, 그, 저기, 막, 맨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도 3년 지나가면 또 끊겨요. 그냥 3년 없, 없다 생각하고 그냥 만나도 돼요. 사, 헤어질 맘도 없구만 뭐. 보게 겨웠어. 어, 죄송해요. 보게 겨웠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지금 막그 다른 사람들은 막 칼로 해비는 말하고서 그냥 아직 못된 남자 많아요. 저한테 그냥 삥 뜯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 자기 거 확실하게 지켜주는데 뭐 봐봐 돈도 잘 벌어. 여러분들 가족한테도 참 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잘한다는 건막 아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면, 아우, 장모님, 아유 요즘 장모님이 기력이 세지셔서이 사이가, 보약한 짓이야, 진짜. 장모님 한 사발 쭉, 이런, 막, 막,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제,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 장모님 보약한 짓 해드려. 자, 돈 착, 이런, 이런 사람이지. 음, 모든 걸다 가진 수 없습니다. 음, 욕심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음. 이 3번 카드는 볼 필요도 없네. 그냥 잡으세요. 고민할 거 없어. 음, 맞아. 또, 똑같이 나와. 음, 다정다감 한분 아니다. 가끔 말로 그런 건 있어요. 말, 이렇게, 입이 방정이라고 그냥 어쩌다가 한 말이 그냥 속상하게 할 수는 있어. 음 속상하게 할 수는 있는데, 둘이도 이게 이 카드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러버스 카드가 중복적으로 나왔어요. 음, 그리고 새롭게 앞으로 미래를 끌여봐요. 예. 이 사람은 여, 여러분들이 돈 걱정 안 하게 해줄 사람이에요. 음, 제일 찌질한 남자가 여자 돈 걱정하게 하는 사람. 참참 음, 저기 막 여러분이 그, 원하는 달달함이나 스윗함은 없을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육체적인 걸 갖다가 더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사람의 업무가 너무 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짧잖아. 시간이 짧으니까 그 시간에 뭐 로맨틱 하다 보면은 뭐 저기 막 육체적인 관계가 소라게 될수 있어. 여러분들 그거 원해요? 나는 육체적인 그 뜨밤보다 로맨틱이 더 좋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지. 이 사람의 환경도 있는데. 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 분인가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람이, <웃음> 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직업이 좋나요? 부하 직원도 많고 음, 출장도 좀 자주 다니고 뭐 그런가요? 음, 여기서는 물질적인 굶직함은 보이지 않네. 음, 음, 그것 때문에 어, 시간상 음, 여러분들하고. 음, 음, <웃음> 다툼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완벽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음, 뭐, 무언가 한번 봤더니 <웃음> 어, 좀 지나치게 이성적이지 않은가라고 봐요 음, 근데 헤어지기 싫잖아요, 맞죠? 헤어지기 싫죠. 답을 못 내렸으니까 보본 거 아닌가. 음, 답을 못 내렸으니까 이거 봤겠지. 본인도 답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뭘 고민을 할까. 음, 그래요. 어, 내 입장에서 카드를 봤을 때는 게 뭐가 고민스럽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 입장마다 다 다른 거니까, 응? 어, 고민을 한다는 건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걸 갖다가 포인트로 줄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걸 포인트로 줄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족하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음,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네요. 음. 굉장히 바쁘더라도, 이 사람, 그, 한눈팔 사람은 아니에요. 음, 진짜 순수하게 일이 바빠. 그,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야, 뭐해? 하고 전화를 해도, 어나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자. 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 정신적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하고 계속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독수 공방 하는 날도 많아지고 가끔 시간이 생기고 그러면 어떠한 그 내가 원했던 정신적인 소통이나 어떤 마음의 소통 이런 것보다는 육체적인 관계로 하고서 또 다시 일 나가고 이러는 거 그럼 나는 애 낳는 기계, 살림하는 기계. 음, 이렇게 도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쵸? 음.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주변을 돌아보면요. 그래요. 어, 어떤 집은 정말 어, 상대가 어, 돈을 잘못 벌어. 돈을 잘못 버는데 어, 그 마음적으로는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막남 응? 남자분들 저녁에 들어올 때꽃한송한 한 다발 사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꽃한송이 들고 와서 짜잔 하고 우리 자기 집에 잘 있었어 하고 막 그런 게있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로맨틱하고 막 이런데 불만이 없을까요? 내 남친이 응? 나한테 응, 꽃 하나 딱들어서 짜잔. 아, 꽃이 아름... 자기보다 아름다운 꽃이 없어. 그래서 한 송이만 사왔어 하고 막 달달한 멘트 막 남겨주고 음, 라면에다가 계란 3개 넣고 끓여서 둘이 노나 먹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만 없을 것 같아요? 4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음. 헤어질 맘 없다, 헤어질 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고민하는 생각이 많은 건데, 어, <웃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요. 이런 케이스보다는 막, 한눈 팔고, 음, 한눈 팔고, 나는 무슨 가재민 줄, 눈에 쫙, 딴 데로 돌아가니까, 가재민 는 데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자기 사랑하는 연인한테 딴 사람이랑 놀고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 자기 연인한테 잘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데다 갔다가 그냥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 사람이 24시간 바쁘지 않고 평생 바쁘지 않아요. 저기, 막, 물 들어왔을 때노 젓는다고, 젊었을 때 기반 쌓아야죠.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노 대책 해야죠. 기운 있을 적에, 음, 그런 거예요. 그니까, 러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헤어질 마음이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 저는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라. 음,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자, 짜 아프게 하는 나쁜 놈, 나쁜 년이 그냥 수두룩 빽빽이다. 음. 자,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음. 자, 우리 4번 카드 무슨 고민이 있길래 음. 아이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지금 어디 치거중이세요 혹시 아이고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뭔가 아이고 헤어지셨어요? 아니면 헤어지고 싶으세요?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가 않네 음. 너무 힘드시네, 이분은. 그치. 너무 힘들어. 똑같은 게. <웃음> 이게, 혹자는, 이게, 여기, 이제, 여자하고 아이가 타고, 그 남자가, 여기 희망의 나라 이렇게 서서히 나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연애운으로 봤을 때 되게 길하게 보기도 해요. 근데 뭐, 어떤 때는, 뭐, 그렇지만, 어, 이게, 다 이게 여기 앉은 사람이 본인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딴 사람을 데리고 태어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와야 이별하고 음. 그 그녀와의 그 이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김현정의 음. 그래서 헤어졌다고 그랬는데 술 취해서 너희 집 가니까 딴 여자 안아주는 너를 보았어. 그녀를 안아주면 너를 보았어. 뭐. 그쵸? 이게 이 주인공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의 관심을 갖다가 간절히 응? 간절히 응? 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응.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봐요.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가 가비였다면 뭐이 이, 이 3번을 뽑았겠어요. 자기가 을의 입장이니까 이 을의 입장이니까 답답하니까 너무 힘들어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왜? 지못대로야 너무 상처를 받았다 우울하다 힘들다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뭐 이런 우울증 오셨나 보다 뭐 우울증이라서 뭐 우울, 우울증 약 먹고 뭐 심각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어떤 관계든 음, 사랑했는데 뭐 이런 상태가 오면 치과하고 우울하고 밥도 뭐안 먹히고 어떤 사람은 좀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먹어서 찌기도 하지만 음, 끝도 없는 아,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분들은 정말 답답하시네. 만나서 얘기해봤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다투기나 하고 입장의 차이를 좁일 좁힐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 도저히 말을 듣,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질 않아,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어. 아, 죄송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끊었네.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음, 말을 하다 보니까. 이해 부탁합니다. 끊을 수가 없잖아요. 꼬르륵 소리 난다고. 앞으로 한번더 꼬르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 부탁드려요. 자, 음. 여기서 이 사람이 주는데, 어, 자기야, 조금만, 조금만 나한테 더 줘. 막 이런다고 얘가 줄까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 아니잖아요. 그쵸? 어? 이게 뭐, 새 알만큼 던져줘도, 어떻게, 이 사람은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게 의리죠. 얘는 갑이죠. 이거, 이거 어, 너무 짜증나. 이거 봐요. 저, 어, 지금 음, 나는 간절하게 이만큼 물어 놨는데 이만큼 던져주고 있어. 이거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 음. 이게 사자 사육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물려. 가끔가다 사자가 주인은 가끔가다가 뭐야? 그러니까 사자를 갖다가 집안에서 못 기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배고프면 주인도 물어. 음. 지멋대로다. 음, 말을 듣진 않는다. 대화가 안된다. 미치겠다. 아 <웃음> 그리고 이이 이 파란색 분들의 상대방은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음, 지잘난 맛에 살아. 죄송해요. 정말 지잘난 맛에 살아. 그렇다고 뭐 돈이 많아?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요, 돈 많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뭐 뭐,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가 뭐할 거는 모아놨어. 어, 자기가 할 거는 모아놨는데 그렇다고 여유가 막 풍족해하고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응?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봐, 아, 무너졌네. 이 무너진 게 뭘까요?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일까요? 이미 딴, 딴 여자하고 갔잖아. 사랑이 무너졌네. 이, 이 여기 이 배에 탄 사람이 그러니까 파랑색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런 나쁜 땡땡이 같은 일하고 봐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먹튀라고 그러죠. 그그그 그, 그 전에 어떤 그 지진이 하고 엄 염정아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그 그 광주 사태 그 배경으로 해서 했는데 이 지진이가 그 데모의 주주 주무 주동자 음, 주동자여 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입고 이 염정아의 집으로 도망쳐 왔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주고 이제 살들이 보살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그그 극중의 지진이는 굉장히 그 의, 의로 의, 발음이 의로움을 갈구하는 사람이야. 되게 갈구하니까 어떻게 자기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걸 갖다가 차마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 사람이 크게 다쳐서 한몇 달을 갖다 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여자한테 그래. 자기는 가봐야겠다. 응. 내가 이것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마. 라고 얘기를 남겨서 그 사람이 훌쩍 떠나요. 근데 염정아가 이렇게 마당, 옛날에는 이렇게 마당에 보면 이렇게 펌프 있고 수도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네모라게 이렇게 쳐놓고서 거기서 뭐 빨래하고 밥도 짓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밥을 지었나? 빨래를 했나?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걸 하면서, 응? 먹여줘. 재워줘, 그러니까 어, 몸줘. 네가 왜 가니? 어, 네가 왜 가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줬는데 네가 왜 가니? 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적반하장이지. 네가 왜 가냐? 네가 왜 가냐? 이렇게 인내를 해주고 너를 이렇게 잘 케어를 해줬는데, 응? 네가 왜 나를 떠나가냐라는 거죠. 상처를 많이 입었네. 그 영화에서는 그 지진이가 이제 죽고 그 여자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남자의 사망을 확인해요. 근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의를 위해서 애를 버린 거지만 이건 뭐야? 자기 응? 자기 저기 자기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버린 거잖아. 어떻게 이분 계속 가고 싶, 계속 참고 싶으시니까, 어떻게, 참, 참고 있으면서 답답해서 어떻게 될,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여성분들은요, 어쩌면 그 선택장애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음, 아, 또 꼬르륵거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안 끊고 갈게요. 음, 커피 한잔 마시고, 죄송합니다. 뭘 마셔야지 꼬르륵 안 그릴 것 같아서. 음. 선택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 음.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음, 매정하고, 땡땡정은, 어, 땡정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이 든 거야. 정이 들어서 끊을 수가 없는 건데, 이성적으로는 끊어야 되는 거야, 이 관계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봤다 그러면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음 없다 라고 보는거죠 음. 힘들다 소통이 안되지 이런 경우는 그쵸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아, 이 자가. 죄송해요. 음, 이 자식. 그냥. 말을 갖다 너무 막 하네. 음. 그것도 생각, 생각도 안 해. 그냥, 음, 뭐, 뭐라죠? 내가, 자기가 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아이씨, 댐, 댐, 라 뭐. 야, 너는 그냥, 이런 식. 어. 생각도 안 해. 고민도 안 해. 아나 그때 그게 있어서 어떡하지. 자기야 미안해. 어, 그거 다 내가면 안 될까? 이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막 나가. 근데 이게 정이 너무 왜 이게, 이게. 아. 주변에서 답답하단 말안 해요? 기다리고 있네. 떠나간 사람 기다리고 있네요 아 배고파 아, 또또 꼬르끄렸어 아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음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을 되게 이제 보다 보다 못해 그래 니네 맘대로 해라 이 답답아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음. 응 음, 진짜로 야너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야걔딴 여자하고 야나 걔가 걔 어디서 누가 봤어 야너 걔랑 걔, 걔, 걔 사귀기로 했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팔짱 끼고 다니는데 너 계속 걔를 기다려? 너 미쳤니? 근데도 이 설득이 안 먹히니까 아, 그래 니네 맘대로 해라 니네 인생이다 뭐 이랬을 수 있다 더러는 음. 심한 경우 어 왜냐면 선택을 못하니까 아이분 너무 힘들다 주변에 구설도 너무 많아요 그걸 다 견디고 있어 뭐 알아 뭐돈 받을 거 있어요 혹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뭐 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받을 게 있을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직업도 좋은데, 뭐하러 그러고 있지? 음. 더 잘났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4번 카드 여러분. 아... 결정은 조만간에 날 거예요. 결정은 조만간에 내야 돼요. 이거는 내야 되고 해야 되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 이거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 더러는 제외해서 제외해서 이미 이제 제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제외 역시 자체도 이거는 어, 제외한 분이시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지금. 불안한 거야. 나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본 것이고, 재회를 원하는 분이시라면, 응?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나, 아니면 얘를 기다려야 되나, 라는 그 딜레마에 빠지신 분도 있고, 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음. 아니면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도 결정 장애, 결정 장애, 결정을 못해. 누군가가 나서서 야 끊어 손탁 잡고 착 끌어당기지 않는 이상, 이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관계든 간에 이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다. 왜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인데 뭐 어떡하겠어? 결론은 나지 않을까 조만간의 결론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미 떠는 사람 뭘 기다려 기다리긴 음. 어, 결정은 어떻게든 조만간에 나고 아마도 그 결론은 음. 새드엔딩이 아닐까 기운 내세요.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이고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남의 눈에서 눈물 낸 사람들은, 응? 음? 결코 잘될수 없다. 왜? 이 서, 성격이, 응? 성격이 이 상대방 분들은, 누, 그, 그, 이, 이 우리 파랑색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뭐 하나 그냥 꾸준히 가져가질 못해요. 자, 가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들 같지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전난 저래고 사줘래고사 사줘 져봐 3일 이상 갖고 놀아 안 갖고 놀아요. 금방 질려요. 금방 질린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내시고 어, 조만간에 이번달 이 8월달 안에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음.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결정은 상대방분이 낼것 같아요. 야, 나, 나, 나, 새로운 파랑새 찾았어. 걔는 분홍새야. 야, 파랑새야, 난 분홍새한테 갈래. 하고 얘가 딱 선포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을 추스리시고, 어, 인연은 항상 돌아옵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 카드도 안 뽑아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 세상에 저기 막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꽃은 피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사랑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네, 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자, 여러분, 이제 5번. 5번은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이도저도 맘에 안들면신 분, 꼭 카드를 고르실 수가 없으신 분은 어, 5번이다. 제가 그랬죠. 음,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타로카드를 많이 봐봐서 알아요. 카드가 고를 수가 없어. 어, 고를 수가 없고, 들으면 내, 내 내용이 아니야. 어, 맞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음, 이, 무엇이냐. <웃음>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음. 이 고르시지 못한 분은 을이야. 을. 사랑에 대해서도 을, 그 직장에 대해서도 을. 음. 다 을의 입장이에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어 그냥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지. 초이스가 별로 없어서 이거 아니면 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케이스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 보너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자 <웃음> 그래서 어아 제가 이걸 봐야지 안 헷갈리겠어요 1월 5일에서 2월 3일에 태어나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옆에다 음, 아, 놓을게요 음. 다음번에는 깨끗하게 프린트해서 제가 이게 매직으로 대충 적었는데 그분들은 <웃음> 음, 띠에 따라서 다르죠. 어, 지금 맺은 인연이 처음에는 진짜 음, 처음에는 진짜 좋았어요. 좋았어. 근데, 감언 갈수록 아니야. 감언 갈수록 아니어가지고, 하. 맞아요. 인내해야 될게 너무 많아. 인내해야 될게 너무 많고, 감언 갈수록 아니어서 고민스러워요. 그니까, 러이 칼자루가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칼자루 상대방밖에 없지 나한테 초이스가 없어. 음. 왜 초이스가 없을까요? 음, 이 1월 5일에서 2월 3일 특히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음, 어쩌면 음, 고무신을 꺾어 신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음, 고무신을 꺾어 신었기 때문에 초이스가 없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지금 마지못해 울며 거자맥꾸로 가는 수가 있다 그러면 어 저번 7월달에 헤어지 양력 7월 말하는 거, 양력 7월달에 헤어지신 분도 있고, 헤어지시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어, 왜 헤어지지 못했냐 하면은, 그사 내가 꼭 필요한 걸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더 나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이 없거나, 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8월 달에 고비 한 번, 인신 충, 충, 충에 걸렸어요. 헤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네. 결혼에 헤어지실 분들도 있고, 음, 그러네요. 음, 헤어질 수 있어요. 음. 사주 전체를 다안 보고 달로만 봤기 때문에 어, 그리고 본인도 알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단 받았어요. 음. 음, 받았어. 자, 헤어질 수 있다. 자 이제 길게는 안할게요. 보너스 영상이니까 답답해서 보셨다면 그럼 답을 내려달라. 답은 뭐 답을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거는. 답을 어떻게 내려줘. 헤어질 수 있다. 8월달에 답은 내릴 수가 없다. 왜 생년월일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월생 2월 4일에서 3월 3월 4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이 분들은 지금 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판이네. 양자, 빨리, 결정을, 결정을 빨리 내릴수록,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면, 이분들은 교통, 어, 8월달에, 그것보다도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어, 이분들은, 그래, 맞아요. 올해 시작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어디 봅시다. 음, 하나하나 해결하고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되는 시기에요 음. 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네. 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떼인 것도 많고, 아, 떼인 것도 많고, 손해도 많이 보셨네요. 음. 어, 손해도 많이 보셨구나. 이 이분들 좋네요. 음, 좋다는 거는 뭐 해결되고 어, 뭐 떼이는 것 떼이는 것은 덜어 있지만 음, 사랑도 정치할것 같고 음, 돈도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어, 만족도, 만족한다. 이분들은, 이, 이, 저기, 막 2월 4일에서 3월, 3월 4일 안에 태어나신 분들은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음, 아, 기분 좋네요. 자, 그럼 3월 5일에서 4월 4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양력, 3월 5일에서 4월 4일. 묘. 아, 이분들은. 오! 좋은데요? 와우 왜왜 왜 이거 보러 오셨어요? 음, 이거 보러 오셨다면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어, 금전적으로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 생겼다 근데 만약에 희망적인 일이 생겼는데 이걸 보러 왔다면 그 희망이 좌절됐다는 거잖아요 음, 너무 놀러 많이 다녀서 음.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해, 어, 자기가 계획한 것이 어, 부정적인 의미예요. 저, 진짜 이 카드 너무 좋게 나온 거거든요. 음, 너무 좋게 나왔는데 답답하니까 봤다면 이 카드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음, 지나친 어, 유, 뭐, 막 많이 돌아다니셨겠는데 돌아다니면서 긍정적으로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음. 어, 그리고 지금. 뭘 해야 되잖아요. 뭔가의 계획이 있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3월 4일에, 3월 5일에서 4월 4일에 태어나신 분들, 어, 연말로 갈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뭐, 연애는요? 연애는 어떻게 돼요? 뭐,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뭐 두달 있으면 세개지 두달 있으면 생겨요 걱정하지 마요 두달석달 달 안에 생깁니다 아니면 지금 그 사귀고 계신 분하고 두달석달 달 후에는 프로포즈를 받는다던가 음. 자 그러면 4월 5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다 양력이니까 이분들은 음. 왜 이렇게 힘들어 초반부터 아, 이분들은,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그런 동호회 많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동호회 같은 거, 뭐, 게임 동호회, 운 동호회, 뭐.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뭐, 무슨 인터넷에서 뭐, 뭐, 등산? 뭐, 산악?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음. 오, 올해 꽤, 어, 인기를 구사하셨을 텐데, 음 그닥 자 본인의 마음엔 들지 않았고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어요. 음,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딱히 뭐 마음에 들어오는 음, 분도 없고 어, 더러 이게 사주 연월일슬 다 봐야 되기 다 봐야 되지만 일단 원로 놓고 봤을 적에 어떤 분들은 진짜 좋은 배필 을 만나, 만나신 분 많아요. 근데 어 이걸 갖다가 약간 부정적으로 보자면 음, 답답해서 봤을 테니까 또 했던 말또 반복합니다 부정적으로 음, 음, 그 봤다면 그그 그 어떤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썸, 잦은 썸을 탔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같이 않게 음,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해서 만나봤는데 깊은 관계 아니에요 만나봤는데 아, 딱히 내 맘에 안들어. 음, 그래서 좀 구설도 많이 생겼어요. 음. 어머 쟤또쟤 어머, 어, 엊그저께 저, 저, 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영수하고 놀던 애 아니야? 근데 어머 지금 철수? 민수? 뭐야 쟤 이번에 뭐몇 명하고 사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사귀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어, 이 4월생 분들은, 음, 뭐, 이렇게 꽁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시원시원해요. 능력자, 여자든 남자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분 많아요. 굉장히 뭐랄까, 음, 머리 좋지, 머리 좋습니다. 그렇것 때문에 저기 했는데, 올해 아마도, 음, 시, 양력으로 11월달쯤에, 좀, 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원망 살 일들이 많고 구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뭐 자기가 그 속해 있던 그 동호회 같은 데 갔다가 떠나올 나올 수 있는 그런 음 적에 들어 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한번두번 번 이렇게 만나 봤잖아요. 음?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벌써 이게 운, 운이 한번두번 번 만났는데도 이게 계속 빗나가고 구설이 생기는 거 보면 올해는 아니다 어, 자중자해하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해드시고 음, 내년이 아마 좀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보다는 음. 그러니까, 자중자야 하고, 그냥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보세요. 돈잘 벌잖아요. 그죠 대시하,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시한 게 아니야. 주변에서 대시가 계속 들어왔어. 그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막 이랬는데, 그냥 소문이 이상하게 난것 뿐이에요. 어,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이게, 매력이, 이게 매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대시를 많이 받았을 거다. 근데, 이, 앞으로 대시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응? 어 그냥 하기보다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음. 자 그다음에 5월 5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어, 이분들도 머리 되게 좋죠. 머리 아주 좋으신 분들 많고 성격 어 성격 좋으신 분들도 많지. 이분들은 올해 <웃음> 어, 그렇게. 음. 아이고 맞아요. 어, 올해 굉장히 투쟁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사회공에서. 음. 특히 이번 달에는 더 음, 아주 맹렬하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앞둔 사람이라면은 취업이 가능할 거예요. 음. 시험을 앞둔 사람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어요. 음. 그 외의 경우라면. 힘들다 음, 애정 문제도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열정만 갖고는 되지 않는게 세상이잖아요 음 어, 이분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요 음. 괜히 어그 기존의 연인이 계신 분들도 올해 좀 많이 싸웠을 거야 좀 싸워도 좀 스케일 있게 싸웠겠지 어. 과격하게 어. 아, 헤어졌다 그래도 과격하게, 어, 스케일 있게 헤어졌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과격해질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조만간에 지나갑니다. 조만간이라 그러면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음, 내년에서부터, 음, 12월, 12월. 시월도 별로구나 내년이나 돼야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겠네요 음. 자 그러면은 6월생분들 6월 6일에서 7월, 7월 6일 사이에 생... 어, 어. 7월 6일이죠 양력으로 음. 자 올해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인기도 많이 있고 그냥 으쌰으쌰 되게 잘 되고 즐거운 일이 많았다 즐거운 일이 많았다 답답한 일 없다 별로 음. 그런데 왜 답답할까요 라고 보면은 뭐 소띠 여러분들 답답하죠. 음. 답답했을 거예요 음. 소띠분들 답답했을거고 쥐띠도 안좋았을거고 너무 성급했지 음. 두 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 없음입니다. 음.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어. 그리고 금, 그, 어 그러고 어, 금전적인 지출도 좀 했을 거고 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뭘사 이렇게 샀어. 올해는 다 마이너스 손이야. <웃음> 딱 인터넷에서 뭘 구매했는데 망가진 게 왔어, 뭐 이런 이런 거. 그래서 뭐두번세번 번 손이 가야 가는 일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다. 음, 음, 많았을 거다.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 다른 그 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해 굉장히 좋았다. 뭔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음, 새로 시작한 일이 있었고 음, 거기서 인간적으로 조금 실망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음. 만약에 싸우신 분이 있다면 화해를 하시겠고 연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싸우신 분들이 있다면 화해를 하게 될 것이고 언제 하게되면 양육으로 한 10월쯤에 해결되겠죠? 음. 결론이 나요. 음. 양육으로 10월쯤에는 결론이 난다. 지금은 계속 어,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다 어, 올 초에서는 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 여름서부터 조금 일이 꼬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어, 양력으로 10월쯤에는 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이 동료 간의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연인 간의 문제든 다 똑같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 그리고 7월생분들 빨리 진행할게요 7월생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음, 굉장히 힘들었고, 답답하고, 계속, 올, 올해 답답했어요. 계속 답답하고, 음, 금전적으로도 괜찮았고, 문서적으로도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았다고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문서 같은 거잘 잡았어. 금전적인 그것도 자,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치, 흐름 과정에서 어, 연애인도 마, 연애도마찬가지예요 연애는 들어왔어. 근데 그 흐름 과정에서 뭔가 딱히 꼭 집어 말,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뭔가 그냥 스트레스. 음, 그런 거. 노, 그 노래도 있잖아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 그, 그 노래 있잖아요. <웃음>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어, 남들이 들으면 이제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다 응가를 보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굉장히 뭐랄까 그래서 좀 답답해요 음, 그래서 많이 돌아 많이 좀어 머리 식히기 위해서 뭐 사람들 만나서 뭐 생일주도 한잔하고 밤에 많이 먹으러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은 나진 않아요 올해는 올해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어 음, 해결은 언제 난다 그게 금전적인 문제든 문서적인 문제든 연인 간의 문제든 음, 어, 이번 달에 한 번의 시련이 와요. 이 시련이 넘어가고 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만약에 8월 달에 헤어지 어, 8월 달에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새로운 인연이 나오고 만약에 8월 달에 싸우신 분들, 헤어지진 않았다. 싸웠다라는 분들은 음. 사업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월 달에 새롭게 어, 재편성 해가지고, 어, 재편성 해서 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자, 그럼 8월 생분들, 8월 7일에서 9월 7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교통사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음, 본인이 교통사고로 낼수 있다. 누가 와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가 가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음. 내가 가서 받았는데 뒤차가서 또 받고 뭐 이런 거. 음. 그러니까 각별히 운전에 조심을 하라. 음. 근데 그음 어,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음. 음주운전 뭐, 삼중추돌이 아니면 그 안에 세 명이 타고 있었다던가. 하여간 한대는 아니에요. 본인 혼자, 혼자, 응, 혼, 나 혼자 죽진 않아, 이거. <웃음> 음, 진짜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관제, 관제수 보입니다. 음. 음. 이게 그거야. 왜 관제가 왜 생기냐 하면요. 음 맞아요. 맞지 못해서 어디 끌려 나가요. 야너 저기 막 오늘 저기데 빨리 나와. 아나 피곤해서 나가기 싫은데.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오늘 이래. 내가, 내가 너 편히 봤어서 너 어, 많이 땡겼잖아. 너나 때문에 돈 벌었잖아. 내가 너한테 돈내려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나와서 놀자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는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리고 예를 들어 여자이 경우로 야 내가 너 소개팅 시켜줘서 잘 됐잖아. 나 응? 나와서 같이 놀자는 거야. 야 머리수만 맞춰줘 뭐 이런 거 맞지 응. 못해서 나간 자리에서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각별히 조심하라. 본인이 거절하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려 나간다 네 맞습니다 음, 끌려 나가니까 조심하세요 8월생분들 8월 7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음? 8월 7일에서 9월 7일입니다 양력으로 자 그러면 9월 8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음. 9월 8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 이분들은 오래 키워두는 그거예요. 항상 말 조심. 말로 인해서 원수 진일이 생긴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공에서도 마찬가지고 음. 왜냐면 이이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 9월 8일에서 이게 9월 8일에서 10월, 10월 7일 사이 태어나신 분들은 어, 잘 사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어, 내가 잘 살지 않으면 부모가 잘 산다거나, 부모, 응? 아니면 내 와이프가 돈을 잘 번다거나, 응? 아니면, 어, 뒤늦게 만난 나의 그이가 돈을 잘 번다던가, 뭐, 이런. 이런. 내가 아니더라도, 어, 나를 갖다가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응? 나를 금수저로 만들어주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 그런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응, 보여지는데, 어, 키워드는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어,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 어, 사기도 당할 수 있다. 음, 네, 맞쎄요. 어, 어, 말로 주고 대로 받을 수 있다. 남한테 상처를 줬는데? 누구한테 말로 상처를 줬는데 내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이래서, 어, 내가 기고만장했어. 이따만한 나무를 요만한 도끼로 딱 찍어봐요. 나무가 부러지겠습니까? 도끼 이빨이 나가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 지피지김은 백전백성이라 했는데 너무, 그니까 나만 알고 상대를 몰라서 한번 내리 찍었다가 내 날이 다 그냥, 음, 뽀사지는, 음, 그런, 음, 그런 거죠. 야, 조심해라. 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쭈쭈, 우쭈쭈 해주니까 정말 이래도 될것 같아가지고 툭 있다가 까딱하면 헤어질 수도 있는. 음. 그니까 항상, 어, 조심해라. 그런, 그런 시, 그런, 뭐지? 이미 시추에이션에 와 있는 이미 물이 없질러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주워서 다, 담아야 되지? 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조심하고, 만약에 이 관계를 훼손시키지, 쉽지 않다면, 좀, 좀 자중자야 하고, 음 좀,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좀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양력으로 12월 달에 헤어질 수도 있겠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10월 생, 10월 7일에서, 아, 10월 8일에서 11월 6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아, 이분들 주변이 시끄러웠겠네. 음, 그렇죠? 연인하고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음, 같이, 음. 그러니까 동반이죠. 부부 부부 동반, 연인 동반 뭐 이런. 그래서 아이고 재밌었겠네요. 진짜 즐겁게, 놀았었겠네. 음. 즐겁게 놀았었겠네요. 즐겁게 놀았었겠네요. 너무 금전적인 지출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울려서 노는 것도 좋지만 음. 지치셨네 돈 구설수 구설수도 있고 지치셨네요. 돈 너무 많이 쓰서 나던데 이게 감정적으로 돈을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뭘 쓰는 분들이 아닌데. 이번에 조금 음, 뭔가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미쳤나봐 뭐 이런거 같아요 어울려서 날다가 너무 감정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신게 아닌가 아니면은 어 맞아 음. 에라 기분이다 어, 에라 기분이다 음. 그렇게 또안 하면 안될 분위기였고. 음. 그렇게 안 하면 안될 분위기였고. 아. 다 이게 컵이 나오는 부분일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 했네요. 어, 맞아. 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서 아이고 이게 아닌데 싶었던 거야. <웃음> 이게 아닌데. 구자를 딱 열어 보니까 돈이 마이너스 나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 신선노름에 도기자로 썩는 지 모른다 그러죠. 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워낙 성실하신 분들 많고 한번 일이 주어지면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라 예. 다시 뭔가 계획해서 일어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연인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연인이 조만간에 생길 것 같은데요. 언제냐고 내년에 생기죠. 내년 봄에 내년 봄에. 같이 예쁜 눈에 음, 보면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연인이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지출 모여서 놀러 다니면서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고간이 텅텅 빌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11월 7일에서 12월 6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 분들은 뭐이 음, 분들은 왜 올해 올 초에 연인 생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연인 생기신 분들 많아요. 근데 좀 답답해. 좀 답답하고 그 여러 사람 그 동반해서 모인 자리에서 동반해서 모인 자리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음그 그, 계속에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뭐 동반해서 모인 자리가 모이겠어서 남녀간에 야너 치마를 왜 이렇게 짧게 입고 그 제가 너 쳐다보잖아 뭐 이런 것들 음. 그별 것도 아닌 일에 싸웠다라고 봐요 그거 뭐 그쵸 너 그거 간두면 안돼 그래서 그그 그 남성분들이 조금 이성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 이성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것만 아니면 사이는 좋네요. 뭐. 음, 고민하시는 분들만 만약에 이번 8월 달에 헤어지지 않는다면. 음, 이분들은 뭐 딱히 뭐 내년까지도 뭐 네, 내년까지도 그쪽 헤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헤어지지 않으면 어 그냥 계속 끌고 가실 분들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 달만 잘 넘기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이 사람 성향이 음그 여러분들의 그그 그, 그 사귀시는 그분의 성향이 아, 이성적이지는 못할 수 있어요. 음, 그냥 뭐지 뭐지 그거 뭐, 뭐예요. 막. 자신감 만땅 해가지고 근데 그그 그 자신감 만땅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 음, 짜증날 수 있죠. 음. 근데 뭐 헤어질 고비는 아마 8월달 만약에 헤어질 것같은 8월달에 헤어지고 8월달에 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갈 것이다. 자 답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7일에서 1월 4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자 어제 봅시다. 음 에이서브소드. 신자. 어제 봅시다. 식 과거 연인. 약어에 대한 회상 연인 트로브완즈 그리워하네 헤어졌어요? 헤어졌으면 뭐 3월달에 헤어졌겠지 3월달 아니면 양력으로 3월 아니면 7월 음... 음. 그 과거의 연인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음, 동시에 뭐 너무 이렇게 저녁에 밤에 음,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이번 달에는 삼가하는 게 좋아요. 어쩌면 어, 이번 달에 과거의 연인을 다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음. 다시 만날 수도 있겠어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한잔 하는 데서 만나는 거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갔던 데서 술 마시고 있는데 차문 쪽에서 촤악 과거 여인이 걸어 들어오는 거야. 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 노래가 쫙 깔리면서. 음, 과거 여인을 만날 수 있냐. 음. 과거 여인을 만나면 뭐 어떻게 되나. 음. 오래가진 않아요. 또 싸우고 해야죠. 음. 또 싸우고 해야죠. 과거의 연인 만날 수도 있지만 길게 가진 않는다. 길게 가봤자 서너 달이다. 음. 맞아요. 과거의 연인을 만날 수가 있네요. 음. 우연하게 우연하게 과거 그거는 모두 동일합니다. 어, 나이가 몇살이든 간에 과거에 알았던 김 사장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어느 카페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고 있는데 그김 사장님 우리가 짜잔 하고 문을 촥 열고 들어오는데 후광에 촥 비치면서 그옛날의과거사의 눈이 딱 아이컨택을 하게 되죠 어, 잘 지내 어색한 인사 속에서 다시 전화번호 안 받겠네 더 이뻐졌다 뭐음 맞아요 음, 맞아 그렇게 나오네 자기만 아, 뭐, 과거 의여인은 우연치 않게 어, 친구들과 갔었던 그곳에서 어,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해 가능성이 있네요. 어, 자, 그렇지만 길게 간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재는 재니까 어, 한뭐 살짝 어, 좋을 수 있겠네요. <웃음> 자, 그러면 오늘의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